아직도 난서두른걸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서두르지 않아도 돼 너는 이미 빛나 나처럼 함께 해줄래 언젠가 꿈꾸던 말들이 찾아와도 내맘 그곳에 c